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엘티라크 체험기 이제 세번째 영상인데요 출석, 출석은 지금 6일차까지 찍혀있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1차로 따지면 은 이제 4일차거든요 거의 조금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순서대로 제가 키우진 않았는데 한 4일차 정도 됩니다 이제 4일차 정도에 지금 레벨은 77에 경험치는 82% 전투력은 76만 333이네요 자 지금 이렇게 전투력 높은 이유는 네, 노가다 끝에 아, 아이템 기본으로 주는 그 아이템 수집용 아이템들 말이 왜 이래? <웃음> 아이템 수집을 넣기 위해 줬던 이 희귀템들 지금 다 수집에 넣었거든요 자 이거 수집은 어차피 강화 내가 강화 돌릴 때 랜덤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되는대로 일단 넣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빈 부분은 아이템 획득하면서 하나씩 맞춰야 돼요 일단 지금 보니까 희귀 수집 완료된게 49개 어, 희귀 방어구는 47개 어, 브렐란 쪽은 2개가 완성됐네요 일반은 65개, 고급은 63개 한 요, 요렇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자이 수집의 증표는 제가 저번 영상에 어떻게 넣는지 직접 다 보여드렸죠. 그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요거는 아이템 드랍해서 직접 육강 찍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높은 거부터 하는 이유가 어, 낮은 등급은 얻기가 쉽고 가강하기도 쉽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등급부터 요 수집의 증표 를 넣었습니다. 어, 하지만 희귀나 영웅부터는 높은 거부터 하기에는 한번한번 한번 개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체크 누르게 되면은 어이 제외를 표시하면은 내가 수집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 표시가 안 나오고요. 이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증표의 개수에 따라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알림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요런 거한 개짜리, 네 개짜리 요런 건 넣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왜냐면은 아이템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강화하기도 쉽고 그래서 최대한 요런 거는 다 스킵합니다. 여기다가 넣진 않아요. 너무 아까워요. 최소 15개짜리 15개짜리가 아마 9강짜리 10강짜리거든요. 9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어, 9강까지도 뭐안 넣어주셔도 되긴 합니다. 영강등급은 4개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명예, 결속, 신뢰등급 요등급이 어, 개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 수집의 증표를 투자해야 되지 영광 아이템에 투자하시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영웅 수집의 증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렐란에 넣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슈리온, 판덴, 지쿠스, 록슨 장비 여기 장비에 영웅 수집의 증표 쓰시고요 브렐란 장비는 지금 길드 있으신 분들은 그 길드 수련의 섬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강화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75에서 지금 레벨 77까지 어, 여기까지 아까 저처럼 수집의증표다 넣으면서 오신 분들은 50만 투력 트럭, 60만 투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신 분들은 여기 맵 보시면은 최대한 여기 오로라 내림터 인간형 인간형이 기본적으로 공격적 방어력 우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인간형 때리는 게 가장 잡는 속도가 빠를 거고요 여기 잡거나 아니면은 소금파더 여울 여기에 여울마이스 얘가 또 인간형입니다 얘를 잡고 있다가 어좀 잡는 속도가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헤렌디아산 있죠 헤렌디아 산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72만짜리 잡고 있으면 돼요 약 전투력은 한 68만까지 찍었는데 한 68만 나오고 잡는 속도 괜찮다 하신 분들은 여기 헤렌디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기 사냥할 곳 자기 찾고 또 황혼했다 요거 매일 돌아주시고요 돌고 이제 이벤트 이벤트 봉퉁 이것도 돌아주시고 생각보다 너무 잘 안주기 때문에 이 유형기사의 램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루 놓치면은 아마 아이템 받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벨업 반복하시다 보면은 레벨 77 되면은 이 야수의 심면이 열립니다. 2는 80부터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여기부터 이제 몽환의 틈 안에서 스킬북 우리 여기 스킬에 넣는 이 스킬북이 드랍이 되거든요. 저도 지금 열심히 두 번가 인세번 정도 이제 돌았는데 아 하나밖에 안 떴네요. 요런 식으로 스킬 교본 상자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킬 교본 상자로 이 스킬 레벨을 오르다 보면은 사냥 속도가 또 배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77레벨을 찍고 몽환의 튼까지 열심히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퀘스트 저는 저번 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칠막다 뚫고 실수로 여기 첫 번째까지 한거 빼고는 아직까지 메인 퀘스트는 밀지 않았습니다 어, 미리 밀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차이는 뒤에 나타나요 뒤에 레벨 한96번이 끝나고 나서 이 경험치 획득량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버닝이 끝나면은 레벨업 진짜 힘든 게임입니다 지금 버닝 덕분에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이 속도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게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길게 길게 보시고 메인 퀘스트는 아껴두세요 그리고 레벨만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지금 악마 토벌도 여기 다 열려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 열렸죠 톨런분지 북부는 뭐 아직 잠겨있어요 여기는 아마 메인 퀘스트 뚫어야 되나? 좀 기억이 안나는데 레벨 90이었나? 아무튼 뭐 아이템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북부지역은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기 남부지역, 이제, 최대 감지를 통해서 이거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장비들은, 악세사리에요 액세서리. 악세사리. 여기 4개 악세사리 그리고 좀 등급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여기 팔찌 완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팔찌 완장은 근데 좀 먹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아이템 4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개, 등급은, 지 오디세이가, 어, 상급 영웅 장비죠? 상급 영웅 장비가 지쿠스, 판덴, 슈리온, 록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등급 중에서 강화 단계가 5강 이상. 5강 이상이 나와야 이 오디세이를 안 끼고 그 템으로 갈아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디세이는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생산해서영 연금술에, 여기 오디세이, 영웅의 여정 가시면또이 오디세이 장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영웅 동료 선택 상자 있죠? 이거한 개씩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있고 또 요거 바꾸는데 아마 여기는 강화가 안된거예요 그러니까 수집으로 박아라 이 소리죠 음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 아이템들은 뭐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8강 7강 뭐 이렇게 좋은 강화가 떠서 바꾸게 될 경우 다시 요거로 바꿔서 아이템 수집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템들 버릴게 없다는 점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뭐 이렇게 토벌 계속 돌아주시고요 요런거 각인서 계속해서 마석각인도 레벨업 해야되거든요 뭐 요거는 이제 매일매일 해야되는 일들이니까 꼭해주시고요자또 이제 하나 설명드릴거는 이제 교환소가 있습니다 교환소 각종 여러 주화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이 붉은파도 상당 여기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 상금영웅 랜덤으로 받게 되는데 요거 얻는 방법은 퀘스트 일람에 네임드토벌 요걸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겁니다 일주일을 죽이기 때문에 지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어, 오늘이 지금 녹화시간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니까 여기 5일차까지는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일요일 클리어하게 되면 150개까지 받거든요 이거 이렇게 일주일 한 번을 쫙 열심히 돌면은 아까 교환소에서 아마 이거 1000개짜리 방어구 하나를 그냥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일주일 매일 챙기가 힘든데 이 나머지 조화들은 필드보스 이, 필드보스를 사냥하시면은 랜덤으로 이 주화를 또 받기 때문에, 필드보스도 매일매일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새우는, 이건 이제, 여기 적혀있죠? 1일 임무, 월간 임무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 매번 여기 매일 하는 임무 여기 있죠? 여기 완료하다 보면 은 포인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 개념이 저 파란 주화고요. 이 파란 주화로는 탈것 동료 소환수를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5천 개씩 모아서 한 번에 11개짜리를 뽑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노란 고래 상단, 노란 고래 상단은 퀘스트 일람에서 여기 의뢰일지 보이시죠? 이 의뢰일지를 깨시면은 받게 되는 주화입니다. 이 의뢰는, 어, 뭐, 초기화 되는 게 아니고, 고정이에요. 한번 깨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초반에 한번다 깨시면 한, 만, 만인가? 2만 정도 받거든요? 주화를 주는 거는 여기 델라노르 숲부터 줍니다. 그 앞에는 안 줘요. 어 주긴 주는데, 아, 오, <웃음> 다섯 개씩 주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 돌았거든요? 항상 도는 거는 델라노르 숲부터 이렇게 쭉쭉쭉 위에 다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받는 방법이, 아까 교환소, 여기 검은 문어 상단 말고 그 밑에 있는 펭귄드 돌림판 이 펭귄드 돌림판을 돌리면은 또 보상으로 노란 고래 조화를 줍니다. 또이 펭귄드 돌림판 돌릴 수 있는 재화가 치력의 근원인데 이거는 루나트라 루나트라 여기 메뉴에 루나트라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 사냥하시면은 나오는게 아까 그치력의 근원이구요. 그걸로 이 돌림판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 돌림판은 이렇게 연속 돌리기 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구요. 자, 여기서도 7강짜리, 뭐, 이렇게 나오죠? 강화에 맞춰서 또 아이템 수집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 됐을 때, 이렇게 9강짜리, 강화 높은 게 나올 때가 있고, 영웅 장비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뭐, 심심할 때한 번씩 돌리시면 됩니다. 저는 요렇게 놓고, 마력기또 목걸이는 여기 잠재력에 넣고, 7강짜리는 아까 수집에 넣어서, 아, 충분히 수집에 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아, 요런 좀 개이득이죠? 요 9강짜리. 요런식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는 겁니다 여기 7강짜리도 있네 어? 상강 아까 0강짜리 하나 먹었죠? 상강은 띄워봅시다 그렇지 상강은 잘 뜨거든요 요렇게 하나씩 맞춰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역수집 이 지역수집도 그 레벨업 보상상자에서 나오거든요 거기 나와서 또 요것도 강화노가다로 넣어야 되는데 최대한 높은 등급 색깔 보라색 등급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넣으시길 바래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순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여기도 전체 나오나? 아 16개, 10개 뭐 어, 이렇게 나오네요 전체 개수가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것도 야금야금 맞춰주시면 은 전투력 굉장히 잘 오릅니다 이거는 8강, 지금 8강 비어있죠? 그러면 강화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반복 시도 켜두시고 일반 고급은 템이 안 터지거든요 그냥 누르시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강화될 때까지 돌리거든요 굉장히 편하죠? 요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보여줄거는 이제 악마토벌 이게 뭐 할건지 보여줄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단계가 적혀있어요 여기 또 장시간 컨텐츠에요 이 단계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70만이니까 여기 76만 적혀있죠 내 전투력 단계가 한 8단계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올리냐 그냥 토벌 시작 눌려서 게임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귀찮아요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자동 자동 단계 올려주는 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요뭐 요런 식으로 돈전 더는 건데 1단계 지금 전투력이 2400 짜리죠 요런게 가장 좀 시간이 아깝단 말이지 다 한방짜리긴 한데 이 진행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가지고 자 하나 클리어 했죠 이렇게 보상으로 각인석도 받구요 뭐 장신구 여기 뭐 전투력 낮으니까 일반 등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검은 문어 좋아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은 좀 이거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클리어 하시고 이렇게 다음 단계 또 클리어하고 다음 단계 요렇게 계속 반복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귀찮아요 차라리 여기 밑에 옵션에 클리어 후 다음 단계 자동 진행이 있으면은 그것만 체크해두시고 어, 내가 캐릭터 뒤질 때까지 그냥 돌리면 되는데 아직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게임이 너무 루즈하다. 좀 지루하다. 혹은 자동 사냥하는데 계속 막피나 요렇게 계속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어서 아씨 올릴 게 없다. 이럴 때 악마토벌 야금야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쫄모이랑 같이 나오는 게 일반토벌이고요. 각성토벌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옆에 보라색깔로 있었는데 자, 요거 클리어하고 각성 토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보라색깔 요게 이제 각성이거든요. 자이 각성도 앞에 단계가 클리어돼야지 이렇게 기본이 3단계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았다가 한 번에 하라는 이유가 요런거 미리 1단계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모았다가 마지막 최대까지 뚫어놓고 조금 템을 빨리 맞추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맨위에거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맨위에거는 바로 1단계부터 보라색깔 주죠. 요거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껴뒀다가 쓰라는 거예요. 미리 써버리면은 여기 받을 게 없죠. 여기랑 여기 여기에 이제 영웅태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써버리면은 여기 못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쓰라는 거예요. 북부지역 자체는 워낙 고투력 레벨이기 때문에 어 그냥 생기자마자 바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부터는 남부토벌만좀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각성 자 여기 아까 한번더 클리어 안한 건데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일반 1번에서 단계가 높아야지 각성도 높은 단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 거요 이제 3단계까지 할수 있는데 여기가 3단계까지 할수 있으니까 각성도 3단계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각성은 어뭐 1단계부터 올라오실 필요 없고 항상 최고 단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각성은 바로 이렇게 보스몹이 나오고 보스랑 1대1로 붙는 뭐 이런 형태예요. 아무튼 여기는 장신구로 파밍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족한 각인석을 또 파밍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별자리 지금 초반에는 조금 골드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별자리 저도 조금 맞췄습니다 1단계만 현재 맞췄고요 지금 2단계 3단계부터는 골드 단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1단계는 뭐 3개짜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또 이렇게 별자리 받으신거 있잖아요 여기서 불 선택은 불로 받으셔가지고 별자리에 이렇게 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이별자리 맞추는 방법이 자 3단계에서 일단 올 불로 맞추는 게 최우선적이거든요 불이 공격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트 효과에서도 불 세트로 맞추게 될 경우 또 공격력과 치명타를 같이 올라가거든요 초반에 공격, 치명, 그 다음에 명중 이렇게 세 가지가 높아야 사냥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불 세트로 먼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할 때 여기 자동 슬롯 변경 했죠 여기서 불만 체크하시고 횟수예요 밑에 거는 횟수 어, 대충 100만 원만 한번 써볼게요 아 너무 짧나? 한 300만원 딱 300만원 설정해주시고 확인 누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00만원 안에서 랜덤으로 돌렸을 때 여기가 올불로 나오면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느낌상 300만원으로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끝났어요 어 일단 불불바람 괜찮은데? 바람까지는 괜찮거든요 사냥 전용으로는 대신에 회피가 뜨면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명중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불불 바람이어서 여러분 아무런 세트 효과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돌려줘야 할것 같고 오늘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별자리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력 부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마력 부여 지금 다 끼고 있죠 특히 반지랑 이런 거 치명타 올라가고 명중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마력 부여 맥시멈까지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전체 다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우리가 고강 7강 8강짜리 고강 어깨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미리 오디세이에다가 어, 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뭐 이게 오디세이가 금방금방 넘어가는 아이템이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어, 요정도는 괜찮습니다. 기본으로 주는 마력 부여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맥시멈 다 찍으셔도 되고요. 오 어, 웬일이야 이거 한번두번 번 만에 바로 맥시멈 찍었네 요것도 이제 전투로 올라가는 어, 비법 중 하나죠. 항상 요런거 자동체크 있는지 항상 보시고 하세요. 그래야 내 손가락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보시면은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중 여기 추적자 수호 인장 있죠 요거는 브이퍼 상점에서 일반 상점 주간 상점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적자의 룬 네, 훈장 반지 여기서 다 골드로 주간 한정으로 살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강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상관까지 찍는 게 한계였네요 여기서 이제 요거 세개 아이템들 훈장 룬 이렇게 골드로 맞출 수 있고요 요거를 뛰어넘기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골드로 12강짜리 찍어야지 아마 좀 바꿀만 하거든요 12강이면 강화 맥시멈이죠 강화 맥시멈 찍으면 이제 영웅 단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것도 12강을 찍어야 아 요거는 9강부터 바꿀 수 있다 여기 인장은 9강부터 바꿀 수 있고 요거 두 개는 12강 10강부터 바꿀 수 있긴 한데 아 11강부터 바꿀 수 있긴 한데 어 그래도 12강을 찍고 바꾸는 게 맞죠 문양은 사정으로 먹는 거고 마법서. 마법서가 마법서 악마토벌에서 얻는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북부토벌에서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남부에서 강화 높을 때 나올지는 제가 실험을 안해봐가지고 좀잘 모르겠어요. 안 둘린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일단 악마토벌은 요렇게 사용하시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그 외에도 어 하는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계속 9시에 여기 필드보스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토벌 돌아서, 여기, 각성 레벨 올려주시고, 마석 얻게 되면은, 이렇게 장착해주시고, 아직 빈자리가 많네요. 일단, 레벨, 아까 말했듯이 96까지, 존보하는 레벨 찍으시고, 매일 황운의 땅, 모건의 틈, 꾸준히 돌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 사냥 자체가 지겹다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길드를, 좀 이제, 쟁 참여하고, 뭐, 네임드 보스 찾으러 다니고 하는, 열심히 하는 길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0만인데 어 한번 레벨 더 쭉쭉 올려보고 그리고 저도 강화를 돌려서 어 이렇게 높은 등급 높은 등급이 좀 나올 때쯤에 이 영웅 등급의 한 단계 윈, 깨어난이란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서버의 성장을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